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한 후 동아시아 최고의 해상무역 도시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시대 때의 다도해는 송나라, 원나라의 해상무역로가 되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 가서는 전략적 요충기라는 입지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많은 열강들이 거쳐가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의 다도해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보존된것들이 많은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 자체가 다도해라할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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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서 잘 산다는 나라 남아공이 6,000달러 정도를 나타내는데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1인당 GDP를 모이고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역사는 무인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세기 무렵, 유럽의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 해상원정대가 희망봉 주변을 항해하다가 모리셔스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다보니 간간이내항하긴 했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00년이 지난 17세기 전후로 네덜란드에서 이곳을 점령하게 되었는데